줄리야 이번주 내내 비가 오락가락해서 줄리가 거의 야외 산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줄리랑 산책도 하고 드라이브를 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산책하는 줄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행복해 보이세요? 앞으로도 줄리가 예쁘게 자라는 모습 많이 기대해주세요. 줄리가 왜 저렇게 멍멍할까요? 줄리는 차에 타면 어서 빨리 타라고 저렇게 멍멍멍 저에게 신호를 보낸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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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 이 c a k m e 브가 n 우리 줄리는 차에 타면 저렇게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 걸 아주 좋아한답니다. 줄리야 이제 앉아 이제 집에 가자. 이렇게 줄리의 가벼운 산책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